팬님 여러분, 앵앵입니다. 오늘은 4월 8일이고요. 지금 온라인 강의를 빨리 들어야 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비디오는 끄고 바로 들어갈게요. 와, 많이 들어네 안녕하세요. 님들 들어오면 세운 게 있는 생일들 체험해주시고요. 어때? 어몸 상태? 체험생복지 어 네. 씹고 나와고 35.9도 나왔어요. 씹고 갑자기 이상해. 죽었어. <웃음> 친구들은 선생님이 끝나고 다시 한번 연락을 할 거예요. 어... 네. 이거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 이렇게 화면을 공유해서 볼수 있어요. 여기 리스트가 쭉 뜨고 여기 채팅, 여기서 영상. 이걸 끄면 여기 학생들이 이렇게 선생님이랑 뜹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3주 해봤는데 확실히 제한이 있긴 하죠 온라인이라서 근데 뭐 웬만해서는 한글 파일이나 뭐 pdf 이렇게 키고 이렇게 뭐 읽으면서 수업을 한다던가 합니다 뭐글 첨삭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사회 수업을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직 6분이 남았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택배 온다 택배 수업이 시작하는데? 어, 시작했네. 나머지 학생들 다 들어오시고 여행이 좋고 태영아! 김태영! 나경인! <웃음> 맞아. 맞아. 이제 2시에 수업을 다시 시작하고요. 지금 11시인데 편집을 해야 돼. 오늘 안에 올리려고 지금 자막을 달고 있습니다. 간식을 먹어볼 건데요. 맛있겠죠?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음! 아이스크림 처럼딱 맛있어. 안 들어가. 좀 이따 녹으면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2시부터 다시 있는데 지금 1시 45분이에요. 책상을 좀 치우고 준비를 해야겠네요. 안경도 바꿔야 되는데 지금 안경을 못 바꾼지 꽤 됐어요. 언제쯤 바꿀 수 있을까? 참 머리는 거슬리니까 다 올려버려. 올려 올려 다다 사회 인강도 원래 검고 준비 때문에 봐야 되는데 저랑 너무 안 맞아서 하나도 안 봤어요. 한 20분 봤나요? 내 스타일 인강이 아니야. 걔 이제 수업들을 준비가 끝났는데 10분이나 남았네. 좀음 수업을 시작을 안 해가지고 재밌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또 유행하는 게 있죠. 동물상 테스트. <웃음> 상큼 발랄한 토끼상이래요. 나 토끼상 아닌데? 다른 사진으로 한번 볼까 어? 이것도 고양이랑이래. 침대를 외력의 고양이상 이번엔또 순둥한 강아지 상이래 선생님이 아직 아무셔서수을안하 합니다 안 했으면 좋겠네요 <목소리> <목소리> 아, 택배를 이렇게 시켰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문제 한번 뜯어볼까요? 이렇게 레진 아트 재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6만 원딱 나왔고 이렇게 언박싱 끝. 원래는 다 같이 레진 아트를 하기로 했는데 일단 지금 재료 가 왔으니까 한번 제가 먼저 해보려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불단 12g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아이들이 안에다가 조금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게 파스텔 조색제이긴 한데, 아주 조금만 넣으면 투명하지 않나요 너무 이쁜데? 살짝씩. 이제 여기 다갈 레진을 부어주도록 할게요. 위에 묻었어 안돼 안돼 안돼 위에 묻었어 그러지 마 드디어 영상을 다 만들고 렌더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어떻게? 지금 렌더링을 하는 동안 이 아이들 상황 공유 자, 얘는 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얘는 이 안에 여러 가지 막 들어있는 거 지금 위에 겉면은 거의 다 굳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2시간 정도 더 늦을 거예요 안쪽이 좀안 굳었어요 지금 할게 없으니까 미모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 만들었었는데 너무 오래됐어요. 새로운 뮤모티콘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데? 저 같이 생겼죠, 여러분? 나 같아, 나 같아. 어, 좋다, 좋다, 좋아, 좋아. 이제 렌더링 되는지 보러 갈까요? 올려야지, 빨리 영상. <웃음> 오, 예! 영상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드디어 공개! 저장! 됐습니다. 올렸습니다. 예! 지금은 운동을 하고 왔고요. 한 12시 49분이네요. 다 굳은 것 같아서 한번 빼보려고 합니다. 근데 대박 잘 됐는데요? 너무 예쁘죠? 아, 심쿵 너무 예쁘다 어떡해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짝 안 굳었는지 살짝 널리네요 속까지 다 마른 다음에 네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번만 넣어보고 싶다 오 투머치 해오짱 예뻐 짱 예뻐 네일은 완성할 수 있기를 저는 그럼 오늘은 잘래요 너무 피곤하네요 오늘